이제 우리 어디 가냐면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 여기 지오폰 위에 올라가면 야경 엄청 예쁘잖아 잠깐만 이기도기게 나만 우산 쓰고 있텐데 같이 쓰자 미안해 <웃음> 지금 길 잘못 와가지고 돌아가는 중 미안 너한테 길 보라 하니까 괜히 내가 <웃음> 헐쳐서 미안해 조이 지이너나무서워니까도심히 <웃음> 어, <나> <웃음> 그러니까 먹어 이거 녹두래 너너 어떻게 비를 맞았어 가 지우펀인데 대만에서 진짜 유명한 곳은 그래서 나는 여기 엄청 와보고 싶단 말이야. 봐봐 이런 등 진짜 예쁘지. 이런 등을 뭐라 하더라? 그 점등? 아 아닌가? 지우펀 진짜 오고 싶었던 이유도 이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예쁘더라고. 사람이 진짜 많아. 여기 그냥 길거리인데 지금 갑자기 멈췄어. 하지 처음에 왔을 때비 오고 안개가 가지고. 왜 하필 나 오늘날 이랬는데 나름 엄청 예쁜것 같은데? 음 대만에서 있는 동안 야 빠졌어 <웃음> 내가 대만에서 있는 동안 딱 하루 쉬는 날이 있거든? 근데 그게 오늘이야 <웃음> 이 쉬는 날을 너무 잘 쓰고 싶은 거야 바로 고민도 안 하고 오케이 하루? 무조건 단지오픈 거야 무조건 근데 넌 대만 와봤어? 내 주위에서 대만 가본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대만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? 난 뭐... <웃음> 뭐 이게 막 비를 자유자재로 막만네오오 오, 여기가 완전 감성. 예쁘다. 어, 이거 그거다. 그 유명한 맛집이라 있어나 이거 사줄 거야? 난 더. 나뭐 먹고 싶어? 여기 보면 뭐다 스위리 보레이터. 이거? 오케이. 아 어, 뭐야, 어, 이거, 어, 이거, 예. 야, 이베이크 가지 예. 삥다, 삥다. 차가운 거 먹고 싶다 해가지고, 차가운 거 달라있거든? 근데 어, 예. 얼음 팥개수 같은 건가? 찐찐! 어, 아, 찐찐찐. 찐찐, 찐찐. 어? 뭐예요? 이거요? 김수요. 어. 이게 고구마 떡 같은 김수인데. 어. 맛있을 것 같아. 네네네네. 맛있겠다. Oh 오 마이 갓. 오 한국분 만났어. 여기 앉아서 먹고 가자. 사실 나는 뜨거운 걸좀 먹고 싶었는데 너가 차가운 거 먹고 싶다고 차가한거 시켰어. 냄새 맡아봐. 어때? 음, 엄청 고소한 고구마. 한번 먹어볼까? 먹어봐. 맛있어? 어? 어? 이거 <웃음> 왜호 불고 있어? 엄청 단 고구마떡 팥빙수 느낌? 너 입맛에 안 맞아? 응? 난 진짜 맛있는데? 근데 지금 날씨 어때? 아까 우리 저기 밖에서는 엄청 추웠잖아. 우리 둘다어 추워 막 이랬는데 이 골목 들어오니까 좀 습하고 그냥 그 여름에 비 오는 그 느낌이야. 이거 물 뭐야 물? 어? 이거 그, 그 쇄골. 내가 쇄골에서 수영할래? 이거 알지. 아.. 이제 우리 어디 가냐면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 여기 지오퍼 위에 올라가면 야경 엄청 예쁘잖아 잠깐만 이기덕이게 나만 우산 쓰고있텐데 같이 쓰자 미안해 <웃음> 어때? 같이 우으으니까 설레지? 너 아무나 우산 같이 안 쓰여주던데? <웃음> 여기가 그 야경 보이는 데인가 봐한번 봐봐 어때? 근데 난 이런 날씨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어때 어때 어때 어때? 예쁘지? 와. 기나지 않아? 아니 안 봤는데 그냥 그 느낌. <웃음> 아, 원래 여기서 이렇게 딱 야경 보면서 맥주 한잔 싹 해야 되는데. 맞지? 나 거의 지금 T 같은 발언 했지. 혼자 F 마냥 이렇게 와 이러고 있는데 와 여기서 맥주 한잔 싹 해야 되는데. <웃음> 미안 미안. 아 대만이니까 두이브지. <웃음> 난 그것도 좋은 것 같아. 우리가 그 고구마 떡 맛집 하나 찾고 안 찾았잖아. 이렇게 가다가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들어가서 먹자.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 버블티. <웃음>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하기. 어, 여기 또 뭐야? 여기 또 이렇게 예뻐? 어. 근데 와 보니까 이렇게 비오고 상상도 못했는데, 근데 난 비오니까 뭔가 더 감성 있는 거 같아. 그리고 비올 때좀 사람이 더 예뻐 보이거든. 좀 예뻐 보여? 지금? 아 근데 여기도 예쁘다. 뒤에 분잘온거 같지? 근데 여기가 진짜 신기한 게 대만이 아닌 거 같지 않나? 일본 느낌인 거 같으면서도 대만이 있으면서도 어, 이런 거 아니야? 깨까 인드, 네까네까 뭔가 좀더 볼거리도 있고 건물의 감성이 미친 것 같아 진짜 나 근데 지우프는 되게 자주 올것 같아 너무 좋은데? 근데 난 이런 골목 오니까 너무 좋아 왜냐면 평소에 도시는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런 골목 오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 너도 그렇지? 우리는 평소에 도시에 자주 있잖아. 이런 경험은 여기에서 할수 있는 것 같아. 저기 뭐야? 저기 혹시 음식점? 지금 길 잘못 와가지고 돌아가는. 거. 미안. 너한테 길 보라니까 괜히 내가 <웃음> 헐쳐서 미안해. 또 이거 지 싹. 안 닦아주니까 내가 말릴 거야.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? 내가 뚫어볼게. 안내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이 길이 맞나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. 원래 그때 갈끔할때할땐 가야지. 와, 여기 길 너무 예쁜데? 여기가 이렇게 이 등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. 물목나 먹... 여기 살고 싶어. 이한 등이 너무 예쁜 음. 것 같아. 어? 여기 차마실수 있는 데이어 음. 그러면 맥주 있지 않을까? 맥주? 맥주 하나 먹을까? 음. 딱한 잔만 먹자, 한 잔만. 과음하지 그래? 말고, 딱한 잔. 누나 갔다 온다. <웃음> 할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. 어디 갈래? 그치? 밖에서 맥주 한잔 해야 되지, 지금. 지금 딱그 감성이거든. 잠시 기다려봐. 생각 좀 해봐. 근데 그냥 우리 여기서 기다리자. 저기 다른 데 있거든? 저 즐거워. 그냥 여기서 기다리자. <웃음> 몰렸나나챙겨새 말고 도 오고 그래서 니 생각이 났어 이제 자리 다왔대! 가자 가자 아 예! 맥주 맥주! 조심해! 와 분위기! 뭐야? 잘왔어 언니! 어다 보여요 언니! 솔직히 잘 데려왔다 인정? 우연히 들어왔는데가 너무 배려운 것 마냥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나무서우니까두대 먹어. 이거 녹두래. 또 넣었대, 괜찮아? <목소리도> 어후, 멋지지. 우와, 우산 같이 쓰자. 내가 멋쟁이 언니처럼 해볼까? 내 품으로 들어와. <웃음> 아, 누가나옷좀안 벗어주나? 너무 추운데. 아, 춥다. <웃음> 이 건물 너무 예쁘지? 여기 아까 우리 먹은데요. 대박이. 아, 잠깐만. 댄도눈 눈 들어갔어, 비. 아! 어, 고 너는 어떻게 비를 맞았어? 예뻐요, 아니 아! <웃음> 예뻐요, <언니>. 아, 니 귀여우셔. <웃음> 근데 나 진짜 신기한 게, 심지어 지금 여기 구장 근처가 아니거든? 근데 막 인사해주시는 거야. <웃음> 그래서 너무 신기해. 신기한데 부끄럽고 막 감사해. 그래서 내가 더 실수 <웃음> 실수.